오케이, okay. 와다했샤보이 30이야. 퍼펙트 저번에 엔더의 눈을 12개를 날려먹고 와가지고 이제도 제가 엔더맨을 힘들게 잡고 또 블레이즈를 힘들게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생을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저, 저번에 저 해온 게 있는데 좀 아깝지 않냐고 하면은 진짜 엔더에는 12개 날린 날리... 게 아, 좀 조용히 해. 너, 너, 너 영상에 넣는다. 그대로 그냥 너저 그냥 영상에 그대로 넣을 거야. 옆에 잠아했다가 이제 동생이 어... 발광하는 소리 막 이렇게 하면 넣을거야 진짜 헬씨 <웃음> 연날리고 튀네? 오케이 내가 나무를 몇 개를 캐고 있는거지? 아 오케이 그문 닫고 가문 닫고 가문 닫고 가아 <웃음> 미친 의자 넘어뜨리고 갔어 그래서? 어... <웃음> 날려먹고 나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건 뭔가 좀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힘들 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야생을 새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마인콘 그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1.17에서 1.18로 월드 전환하는데 또 살짝 그 높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떻게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시작을 해봅시다 아우 저참 목이 좀 마른데 어, 물 가지러 가기가 귀찮네요 슉슉 가면 이제 따! 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 잠깐만 지금 지금 월드파일 뜯어가지고 하드코어 모드 키고올까요 아니 야 아니야 근데 하드코어 모드 키면 난이도까지 어려움돼가지고 나한테는 아직 아니야 저는 하이픽셀을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많이 해줬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야생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 <웃음> 그래서 이제 또 마인크래프트의 기본이 야생인데 이제 또 야생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해본 그냥 주워만 다고 바로 방진에 들어가 있까요 자, 자, 목이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님들 어떻게 할까요? 아, 나 대체 너무 귀찮은데, 몰라 물 마시러 가 돌아왔습니다. 어, 연어다, 연어, 연와 오케이, 짜! 오케이, 짜, 짜, 짜, 짜, 오케이,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탕수수도 갖고 갑시다. 꼬양 음식 생각보다 되게 부족해요. 근데. 열심히 얻어야 될 음식 자, 연어가 맞네요 잡읍시다. 또 내일로 와. 아, 캡퍼파이어 어떻게 만들 거라? 잠시만, 폰 어디 있어? 폰 어디 있어? 빌라! 마인, 크래프트 캠프파이어 조합법오딱된다 어? 진짜? 잠깐만 막대기 한 개, 석탄 한개 남은 거지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딱돼딱돼 딱 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까먹었어 뭐더라? 막대기 한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캠프파이어 뭐아수두 개로 분리가 되는구나 미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검은색 그 염료를 얻어서 검은색 침대를 만들 겁니다 왜냐면 지금 똑같은 색깔의 양털 새겨야지 이것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검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노일로 와왜좀좀좀 그냥 죽어 주면 안 돼? 나이 <끼리> 되기 전에 빨리 침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따, 걷더라 따따따 따따따따 따, 따, 따, 따. 이것도 되냐? 됐다 자, 구읍시다 자, 얘 빼고 싶은데 나 에이, 몰라! 도닥불이 좋은 게 이제 또 무한이라는 거죠, 살짝 자, 무한으로 구워먹읍시다 일단 저는 처리 목표입니다 오! 한번더 오케이 공군이다 용합이다 털어놨다. 용암이 있고, 일단은 이거, 걔가, 어, 처리다, 처리. 어, 어, 어! 아, 준비 완료. 어, 어, 크리포 때려, 크리포 때려. 어, 크리퍼 때려, 크리퍼 때려. 아이, 크리포 때리라고! 터져, 터져, 터져, 터져! 아이, 왜안 터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블라냥 죽고아이자자저저저저저스터 소리 더 들리는데? 잠깐만 잠깐 스이터 소리 와. 더 들리는데 여기인데? 오케이. 저 용암 나중에 퍼갈까? 야 근데 용암보다 무기 도쓸모가 있겠지. 물 하면 이제 또 스윙트지. 일곱 개 캤네, 일곱 개, 어, 일곱 개 캤어. 어. 연어를 조금만 더 잡을게요. 그냥 아, 아예. 준비를 하고 갔다 대충. 오, 연어 많아. 많이 잡아도 되겠는데요. 히트박스 키면 좀 도움이 되려나? 오케이. 오, 연어가 계속 생겨. 스케이터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 내가 이걸 놓쳤다고? 잠깐만 내가 이걸 놓쳤다고? 그래드 이러면 딱 이제 8개 되네요 깔끔하게 고갱이 하나쯤 만들지 다번도죠 오오 용암 용암 저기 바로 나온다고? 6보탈 어떻게 만들더라 만들어 볼게요 대충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대충 알것 같긴 한데, 뭐. 그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뭐 대충, 어, 딱 깔고, 딱 설치하고, 딱 설치하고, 딱두개 미리 해놓고, 어, 2, 3, 4? 이제...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었나? 아, 왼쪽부터 해야 되나? 왼쪽부터 해야 되는 거였나, 원래? 오케이 okay. 아, 왜 얘는.. 얘는 어떻게 그럼 모르겠다 나도 하고 어.. 어. 됐다 짠 에이 몰라 됐겠지 어 잠깐 오케이 철도 하나 딱 마침 있죠 어? 아울러트 왜여기있어 잠깐만 야, 얘가 좀더 이쁜 것 같아 얘 데려와야겠다 어 내꺼야 오케이 아울러트 이게 뭐야 잠깐만 오나 왔어 자 나는 간다 이 미개한 녀석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좀만 잠깐만 단깐 어, 잠깐만 잠깐만 잠